오늘은 어 그러면 판소리는 이제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노랫말에 아 노래하는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판소리로 불려진 이야기들은 얼만큼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즐. 어떤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판소리, 열두 마당과 전승오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오늘 강좌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그림 보이셨죠? 보셨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 판소리 열두 마당과 전승호가라는 부제의 제목으로 이제 듣게 되는 수업에 있어서 두 가지 용어 정도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 판소리 열두 마당이라고도 하고, 또 판소리 한바탕 해가지고 바탕이라는 용어도 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왕왕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 이두 용어를 정리해보자 하는데 마당이라는 용어는 판소리 창자가 어 마당에서 그러니까 어떤 무대 위가 아니라 마당이라는 열려져 있는 공간에서 길게 제대로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마당이라고 불렀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활용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열두 마당, 이렇게 해서 1920년대나 또는 어, 1980년대 그 초반까지도 판소리 관련한 서적을 남긴 그런 저자들의 책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마당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마당에서 실제 길게 제대로 부르는 소리, 그 그 자체의 실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냥 판소리 전체에서 판소리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이제 여러 노래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범칭하는 용어로도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당입니다. 그러면 바탕이라는 용어는 또 어떻게 갖고 다른가 뭐 사실 부분 없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바탕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좀 문학적인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 형식같이 이렇게. 이야기 전체가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한바탕이라는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승정결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노래 전체를 말하는 것을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을 전부 노래하는 것을 바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 볼 수가 있겠고, 바탕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어, 마당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늦게 출연했던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둘다좀 폭넓게 어, 뭐 선택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좀 오래되면 화면이 나가는 경향이 있네요. 어, 자, 제가 예쁜 그림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떴네요. 자, 보면 이제 오늘은 열두 종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마당 시비 바탕 이렇게도 부리는 아, 어, 그판소리에 음악으로 이제 불려주는 그 노래 이야기.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기억하고 가실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야기 구조를 다 노래하는 것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전승 오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12개에서 5개 빼면 7개 남으니까 7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실전되었다 전승이 전승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전 칠가라는 어, 명칭을 쓰기도 할수 있는데 잘못 쓰진 않습니다. 그냥 실전된 노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일곱 종의 이야기 노래가 있다라는 점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열두 어, 어, 가지의 판소리로 불려진 이야기, 그럼 차례대로 한번내맞보보자 합니다. 먼저 이제 두 개씩 제가 한 페이지에 두 개씩 담기도록 편집을 좀해 봤는데, 먼저 춘향과, 아, 이제 보시면은 아르따운 우리 아주 젊고 풋풋한 그런 두 남녀가 등장하는 포스터죠. 이게 좀 북한 창극 춘향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연합뉴스라는 기사에서 같게 먼저 수록했던 그런 이미지 사진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춘향전을 오페라로 부른, 어, 이렇게 북한식 창극, 이런 것 같은데요. 어, 우리는 아직도 이제 판소리라는 예술이 생생하게 전승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판소리 예술은 전승이 끊겼고, 물론 월북한, 박 대표적으로 박동식 같은 인물 월북한 판소리꾼들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도 판소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전 해졌을 것이라고 보여지나 이제 그쪽의 미학의식 또는 그쪽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술 지향적인 어 면하고 좀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판소리가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북한 현재의 모습에서 좀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제 백한조 창법으로 하는 이제 오페라 공연으로 이 춘향 이야기 춘향전. 이야기를 무대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야간 뭐 오늘 판소리가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거는 그점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핵심적인 줄거리들은 좀 공유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고 가야죠. 자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영화로도 여러 차례 리바이벌되고 리메이크됐듯이 판소리. 이춘향가는 춘향이라는 인물과 이두령이라는 인물의 어,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이별도 겪고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어떤 승고한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기승전결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오늘날로 치자면 아예 너무 뻔한 진부한 사랑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점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에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 진부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춘향전이 18세기부터 이제, 향유가 되었다고 어, 봤을 때에 당시 그러니까 19세기까지도 조선사회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평등하지가 않았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사회제도적으로 신분이 구분되어 있던 그런 사회에서 두 남녀가 근데그두 남녀 앞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분이 서로 다른 두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이 이제 달랐던 거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춘향은 기녀의 딸이고 물론 이제 아버지는 소설상에서 아버지는 양반 혈통이나 모친이 이제 기녀니까 조선 사회는 이제 모계의 혈통의 그러니까 신분적인 위치 그거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 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천인과 그리고 양반 자제 권력과 세도가의 아들과 이제 사랑을 시작하니까 그것이 자체가 굉장히 순탄치 않은 그런 사랑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별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사랑을 완성하게 된 그런 이야기로 가죠. 그래서 이 춘향전의 주제의식은 신문을 뛰어넘는 그, 그 사랑의 완성,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현재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거는 당대의 어떤 신분제도의 모순들을 고발하고 있는 굉장히 사회의식적인 측면이 강한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허구적이지만, 이렇게 당대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지점을 허구적인 세계에서 남아. 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또 단대에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민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춘향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심천가. 제가 특별히 좀그 그림을, 어, 아주 그 상징적인 장면이죠. 사실은 인당새 뛰어드는 심청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러나 굉장히 좀어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너무 비극적인 그림을 또 제시하면 너무 슬퍼질까 봐 제가 좀 특별히 일러스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이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어 이 심청가가 전승되고 있는 오가 중에 사실은 가장 비극적인 서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은어 비극적인 것 플러스 가장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간 이 심청가는 조선후기 사회의 가난한 현실을 어 아주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잠깐 이야기 그, 골간만 좀 훑어보면 일단 그~ 눈이 어두 눈이 먼 신봉사와 곽씨 부인이라는 심청이의 친모가 먼저 등장해서 이~ 곽씨 부인이 어, 눈 어두운 가장을 모시고 어, 어려운 생계를 헤쳐나가는 그 안에서도 지혜와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심청가의 초두 부분에 굉장히 살, 어, 길게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곽씨 부인이 심청을 얻고 심청을 낳고 젖도 떼지 못하고 죽게 되지요. 그런 이제 산후조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받게 되면서 그리고 덜렁 심청이와 심봉사만 남겨지는데 적동량을 구해서 어린 심청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청이 걷게 되고 어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막 초등 어린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나이부터 아이가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거로 신봉사를 거꾸로 돌보죠. 그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기저기 이웃들에게 잔심부름도 하고, 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신봉사를 돌보게 되고, 마침내는 이제 신봉사를 위해서 신봉사의 눈을 띄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양미 삼백 석이라는 이제 그 절에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면눈 어두운 부친이 눈을 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 자기 몸값으로 삼백 미를 받고 이제 성인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이제 어업에주고사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어업이라든지 또는 이 배를 이용해서 물류 유통을 하는 그런 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은 가스로 공연미 300석을 받고 이제 파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요즘 말로 치자면은 어 사실은 이제 그 너무 비극적인 말인데 인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매매하는 그런 거래들이 이 이행해지는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이 이 서사에서 이제 굉장히 저는 어 사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좀 너무 비극적이어서 들여다보기 싫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튼 그런 이야기 구조로 어. 이루어져 있고, 이제 절정이 그렇게 해서 인당수에 팔려간 심청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당수에 빠지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수궁에 가서 이제 모친을 알려놨죠. 먼저 나는, 그리고 이제 영꽃에 태워서 이제 다시 육지로 보내지죠 환생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갸략한 심청이를 그것이 이제 왕의 눈에 띄어서 어 마침내 이제 황후의 반열까지 오르고 황후가 되어서 눈 어두운 부친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 이제 부, 부친이 찾아오고 같이 온 모든 맹인들이 함께 눈을 뜨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피엔딩의 구조로 갑니다만 그 과정과정에서 고발되고 있는 사회상들이 무게가 너무 엄청나요. 너무 어두워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감당, 요즘의 사람들로서는 아 과연 그 당대의 어떤 그런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계속 계속 어, 던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심청가입니다. 그래, 그렇지만 이제 언제나 어, 춘향전에서도 그렇게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신분 갈등을 뛰어넘어서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듯이 이 심청가에서도 어, 그런 구조로 결말을 맺고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청이도 아주 높은 반열에 올라가고 그 효가 아주 제대로 대접을 받아서 그런 결말을 맺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신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봉사들이 눈을 뜨는 그런 해피엔딩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제 제가. 오늘은 그냥 이야기 정도 소개할 것인데 조금 우리가 중반부 넘어가서부터는 제가 좀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판소리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이런 서사들의 감추고 있는 이면적인 거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효녀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가 또는 과연 신봉사 같은 경우에 그를 그냥 순박한 맹인이라고 어, 볼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진행하는 그런 강좌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더 꼼꼼하게 읽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핵심적인 줄거리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질 듯해가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만나볼 그판소리 이야기는 흥부가 인데요. 흥부전 그러니까 제가 혹시 전과 가의 차이는 혹시 설명드렸었나요? 저는 문학입니다. 이야기 전자예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흥보전 하면 그러니까 흥보가 나오는 이제 소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흥보가는 노래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것은 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보전과 흥보가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전과 가의 차이, 아, 다시 이전에 설명드렸다면 그냥 복습 겸해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흥보가 차례인데요. 흥보가는 여러분이 너무 또잘 알고 있다시피 요즘 아이들도 동화책으로 흥보가는 재미있게 흥보 전, 흥보 이야기는 많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형제간의 우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우애가 나타나는지는 전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 불쌍한 흥부가 나중에 그냥 그어 착한 마음씨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다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로 봐야 되지 어떤. 우애가 돈독한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아 우애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라고 막에 함께 마음이 공감이 되는 지점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아그 측면보다 사실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이 어떤 실상이었는지를 아주 또심청하고는또 다른 측면에서 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전체 이야기는 보지 않더라도 심술만은, 아 심술 많고 욕심만은 그런 놀부한테 쫓겨난 흥부가족이 겪게 되는 일대기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이후에 어 집도 없다가 집이 없고 식구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막 정말 어 먹을 것도 없이 고생하는 그래서 어,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대신 매마자주는 매품파리 어, 그걸로라도 식량을 구해보려고 해서 그러나 그것도 뜻에 못 이루고 또 다시 돌부한테 가서 밥좀 주시오 하니까 뼈만 맞고돌아오고뭐 이런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다가 마침내 다힌 제비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서 그 박이 자라서 박을 샀더니 보물박이었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 이게 이제 핵심 줄거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흥부가에서 주의 깊게 볼 지점들은 사실은 흥부가를어 짧게는 2시간 노래로 했을 경우에 더 길게는 4시간까지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책으로도 상당히 길이가 긴 거죠. 거기 보면 장면, 장면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사회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같이 흥보가 매품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 흥, 불쌍한 흥보가 매품 팔아서 돈 단량이라도 받아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그치면 너무 재미없는 어~ 일기가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있 아~ 당대에는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고 돈을 거기서 얻어서 이렇게 갈수 있었나 보다. 그런 실상이 있었나 보더라. 이렇게 한번 문제를 다시 에 들어가 보는 거죠. 한번 한 단계 들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에 남겨진 여러 이제 문집들이나 그리고 형조조 주로 이런 이제 국법을 사실에서 국법을 어긴 것들을 관장하는 것은 이제 형조라는 곳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쪽에 관련된 고문헌들을 그 보면 이런 실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돈을 주고 대신 어 다른 사람이 매맞게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이 많은 양반이거나 돈이 많은 중인이거나 여하간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대신에 이제 돈을 주고 매를 맞게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장몇 대, 뭐 곤장 몇대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벌이 내려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 받아주는 아, 이런 실상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맨첫 강의, 강자 시간에 어 이제 조선시대의 그 후기에 초점에 맞춰서 좀 사회상도 들여다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면들, 이렇게 이 흥부가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들에 관련된 것이 이제 그렇게 허구적이지 않다. 이것과 관련된 이것들의 근거로 알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여러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 이를테면 뭐 하다 못해 어, 흥부 가족이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 박속이라도 긁어서 먹자고, 죽 끓여 먹자고, 박을 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뜻하지 않게 이제 금은보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속을 끓여서 끼니를 연명하는 게 가능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에 굉장히 가뭄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특히나 전쟁 큰 전쟁을 두번 겪으면서 굉장히 궁핍해진 생활에서 그 끼니들을 잇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 이런 것들이 음식 면에서나 의식주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어 생활. 네, 필요한 필수 요소가 의식주라고 했을 때,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어,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당대의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그, 흥 뭐, 아주 지적인 충족에서도, 어, 여러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아, 이것들이, 이제, 조선후기 사회의 실제의 민중생활사, 들의 내가 어 정말 지적으로 그좀 탐구하고 싶어 이런 측면에서도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이 많지만 또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해서 이런 것들이 어 어떤 어 이야기들이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어 묘사되고 있는가 또 그것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는 옮겨졌는가 해서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 연계시켜가지고 내가 음악도 감상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면 또 다른 세계가 좀 열려지는 거죠 또 길어집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제 다음은 수근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근가는 어 문학적으로는 수근가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요 주로 별주부전 또는 토끼전 토생전 이런 이름으로 이야기책들은 좀 많이 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군가는 이제 그림에도 보시면은 이제 어, 뭐죠 이 토끼가 자라 별주부 자라 이게 벼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라의 벼슬이 별주부예요. 주부 주부라는 벼슬자리예요. 그래서. 이 벼슬 옷을 입고 있네요 아주 잘 묘사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의상을 다 갖추고 있는 주부의 등을 타고 토끼가 수궁에 가고 있는 모습으로 예, 모든 것들을 좀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병인한 용왕을 구하기 위해서 주부가 육지로 어, 수륙양생동물인 거죠 <웃음> 좀 자라는 육지에서도 약간 살수 있고 물에서도 살수 있잖아요. 아, 이런 거 보면 은 그냥 이야기를 바구지어낸 건 아니란 점들을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주부를 특별히 특명을 내립니다. 토끼 간이 좋다고 그랬어. 도사가 나한테 처방전을 줬어. 그러니까 네가수륙 양생이니까. 고래도 소용없고, 여기서는 뭐, 뭐, 그 다른 아주 막 멋진 그런 그 육, 뭐야, 바다 생물들은 육지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적정해 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토끼 간에 구해와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주니까 그림 하나 들고 나와서 토끼를 찾아 산말리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러 경험들을 거치고 마침내 토끼를 발견해서 토끼를 꿰어서 수궁에 데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쫙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수궁가인데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토끼가 다시 어 용왕 앞에서 꾀를 내 가지고 나 나는 나는 간을 빼 놨다가 다시 몸에 넣었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 여기 올때간빼 놓고 왔어요. 이런 꾀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나를 다시 육지에 보내 주면 내가 가 가지고 얼른 어 꺼내 가지고 잘 말려 놓고 있는데 간 가지고 올게요. 이런 꾀를 해서 어 그용 뭐지 수궁에서 위기를 보면 하고 다시 육지로 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재밌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구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뭐 토끼도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고 지혜롭고 뭐 주부도 보면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용왕을 위해서 이런 어 굉장히 그 자체로 동화적인 시선에서 또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른들에게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장면에서 굉장한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타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혹시 저보다 먼저 읽어보실 분이 있을지 몰라서 상좌다툼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길짐승, 날짐승들이 내가 더 너보다 위야 내가 더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상전이야 나는 우리 혈통은 이렇게 대단하니까 우리 너보다 내가 더 귀하고 어, 숭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전이야. 이렇게 상좌, 어, 높은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대목이 아주 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그 안에서 그 당대 조선후기에 굉장히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한 어, 그거에 대한 그 풍자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배어있는 것이 역시 이제 그 수군가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나중에 다시 읽기 시간에 제가 이수군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코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수군가까지 이제 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접벽가 어 접벽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관운장이에요. 우리가 삼국지 하면 삼국지 했을 때 삼총사 누구죠? 유비, 관우. 장비 이건 누구나 만화 삼국지를 통해서 봤든 제대로 된 삼국지 소설을 봤든 아니면 진짜 원전인 삼국지 연의를 만나보셨든 이세 인물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관운장이에요 신기하게도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관우예요. 관운장. 가장 충직하고 가장 무게 있고 근엄하고 뭐 이런. 그리고 덕장이라고 불렀어요. 덕장. 우리가 보면은 장수들 중에 그 장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장이에요. 어. 그리고 덕, 인격이 굉장히 어, 덕이 넓고 여러 사람에게 그런 덕을 많이 베풀고 있는 사람은 덕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비보다 그리고 진짜 싸움 잘하는 진짜 시사장수 장비보다 이 덕장인 관우가 인기가 많아서 삼국지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유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관운장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그런 것도 많이 볼수 있어요. 아이고, 요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삼국지 연의라는 나관중, 중국의 옛날에 옛날에 문인이 쓴그 삼국지 연의의 소설의 전부를 노래로 부른 게 접벽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삼국지가, 뭐 삼국가, 뭐 이렇게 이름이 또 붙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그런데 이 적벽가는 삼국지 연희가 담고 있는 그 위초고 삼국의 굉장히 그 엄청난 전쟁서사시죠. 그리고 건국 연대기이기도 하죠. 그 전체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이라이트라고 꼽혀지는 적벽대전 부분만 가지고 그 약간의 전과 적벽전과 그 적벽대전을 치르고 난 직후에 그 정도의 맥락만 그 서사 맥락만 가지고 와서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적벽가입니다. 이 삼국지는 뭐 조선 중기부터 이미 글로 널리 읽혀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어, 일반 서민들도 이야기를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읽혀지기도 하고 또 판소리로도 형성이 되어서 불려질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 우리나라 국산 이야기인데 판소리 열등마장 중에 국산이 아닌 이야기는 적벽가가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삼국지아니는 그렇다. 그 어, 우리가 영화 적벽대전이라고. 어, 있죠. 중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고, 그 서사가 중심이 되어 있는 노래가 바로 지금 우리가 판소리로 부르고 있는 접벽가라는점 어,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접벽가와 오리지널 서사인 적벽, 아 뭐지, 삼국지 연니의 차이는 뭘까요? 또 우리가 소설로 읽고 있는 삼국지하고 뭐, 우리의, 누구죠? 이문열. 이문열이라는 문학가자도 이제 그 삼국지를 어또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좀 해석한 것들을 덧붙여서 소설로도 냈지만 그것들과 우리 판소리로 부르는 젖벽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서는 영웅들에 주목합니다. 소설, 원소설과 이제 그 이문열의 제그이 소설이라든지 많은 상국지에서는 등장 인물만 해도 거기에 등장하는 영웅만 해도 어마어마시하니까 그런데 우리 적벽가에는 원전에 없는 인물들이 아주 주목받아요. 이름 없는 군사들이 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전쟁터에 끌려 나온 그런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서사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슬픈 또는 가슴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노래로 막 길게 불려져요. 군사 서름타령이라든지, 새타령이라든지, 장승타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원전에는 없는 일반 그 서민 출신의 그 군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주목했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점에서 아, 판소리는 굉장히 서민의식, 당대의 문 현실을 바라볼 때의 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문제의식과 관점들을 함께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적표화까지가 지금 현재 온전하게 기승전결이 전부 살아있는 이야기구조 그대로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전승 오가 입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실 것은 열두마당 중에 이제 실전 7가 이제는 노래로는 불려지지 않고 있는 그러나 이야기는 남아있고 이전에는 불려졌다라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짧게 설명할게요. 노래가 없다 보니까 어 먼저 병광세간데 이미지 보고 웃으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제 아, 병강세가를 상징적으로 그림 이미지로 옮겨낸 것들이 찾기가 좀 어렵고 아니면 이전에 80년대 초반인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병뭐 가루지기 타령이라고도 하거든요, 병강세가를. 그래서 횡부가라고도 하고, 그런데 가루지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뭐 병강세, 본인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병강세 가에 나오는 병강세 또 옥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좀 약간 에로틱 시즘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가져오자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 이를테면. 여기 장혁이라는 탤런트인데 그 인물이 들고 있는 술병이 복분자주죠. 음, 그래서 그좀 이렇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좀 선택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병강세 같은 경우는, 어, 그 우리 영화 가로직이나뭐 또는 병강세 뭐, 뭔지 정확한 영화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그렇게, 그, LOT 시점에 사실은 주제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어떤 지점이냐면 굉장히 이제 해학적이고 굉장히 풍자적인데, 근데 약간, 음, 19금의 정체 풍자? 이 정도의 의미로 좀 옮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하의 이제 오입쟁이라고 알려진 당대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인륜적인 인물인 거죠. 바람둥이에 강세하고 이제 그런 어떤 어 세력이 강한 옹렬는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양반들은 이제 굉장히 그 어, 양면적이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얼굴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미지 관리을 하면서 이런 어떤 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직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터부시 해왔던 것이 바로 이제 조선사회라고요. 굉장히 천하다 굉장히 뭐 금기다 이렇게 대해왔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화제로 전면에 내세우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두 해악적인 인물을 통해서 당대 서민들과 천민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블랙 코미디 또는 굉장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크 코미디 이렇게 좀 고발하고 있는 것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웃음> 우리 교재를 받아보시면 각주에 그병강세가에 나오는 한 대목들을 제가 이제 좀...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안 실었네요. 제가 우리 그 대면할 때에 제가 좀 한번 병강세가의 그 핵심적인 대목들만 좀 보여줄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왜 그러한지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 이 병강세가의 병강세와 옥녀에 주목해 볼 것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조선 후기 때 그 자기 삶의 근거지들을 잃어버린 유랑민들이 굉장히 많아 증가합니다. 이 조선국의 기근도 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러면서 이제 각서리패, 요즘 말로 각서리패처럼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임꺽정이라는 이야기에서 볼수 있듯이 산에 들어가서 화적이 된 그런 원래는 농사지는 평범한 평민이었다가 삶의 근거지들을 잃어버리고 또는 막 그런 양반들의 수탈이나 이런 것들이 횡행해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답도 잃어버리고 어, 근거지 없이 떠도는 유랑민들이 조선후기 사회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들여다보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 조정에서의 공론의 과정 그리고 왕의 근심들 그리고 어디서 화적대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회상을 병강세가에서 실질적으로 담고 있고 거기에 그 생생한 인물들이 캐릭터로 들어가 있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9금의 정치극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치 드라마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병강세가예요그 지점이 우리가 좀 대중... 음. 예술 또는 대중 매체 영역에서 알려져 있는 변강세가 하고 다른 점입니다. 원전하고 아,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베비장전인데 베비장전은 베비장 타령이라고 해야 되죠. 보면 그 이미지에 기녀들이 보이고 웬그 가수 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뭔가 희롱당하고 있는 양반 네. 사람이 희롱당하고 있는 것좀 어, 보이시죠?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이거 마당극으로 올린 배비장전이에요. 그, 한때, 배, 그 마당극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인기를 많이 얻었었잖아요. 뭐, 그랬는데, 어, 판소리로는 배비장 사령은 이제 실전된 지가 오래고, 이것을 다시 이제 그, 어, 이야기는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각색하고 연출해서 이제 바당극으로 연출한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이미지로 제시한 것입니다. 뭐, 핵심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도덕군자요라고 이제 자처하는 배비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 친구인 제주 목사로 이제 가는 친구를 따라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좌초가 돼요, 배가.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제주에 도착하는데 이애랑이라는 제주 기생한테 이제 반했어요.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는, 어, 제가 우리 교재에 보면, 어, 각주 13에 좀한 장면을, 어, 상세하게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아까처럼, 애랑이라는 인물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 막 이빨까지 빼앗기게 되는, 이제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니까, 이빨까지 뽑아주는,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자이자, 어찌보면은 천하라고 여, 그, 여겨지는 기녀에게 휘둘리는 양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풍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보면 도덕군자라고 하는 너네들. 아, 딱 보면 다 똑같은 속물이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들을 굉장히 풍자적이고 희극적으로, 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배비장 촬령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매화전이라고도 어, 배비장 타령을 제가 책에는 먼저 실어서 배비장을 설명했는데 음, 맞죠? 순간 에갈렸습니다 <웃음> 자, 어, 배비장 타령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드릴 거는 강릉 매화 타령인데 어, 매화전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요즘에 이제 매화디언 해갖고 저렇게 예쁜 포스터로 만들어져 있네요. 어, 이야기는 남아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도 이제 이 이야기를 채용해서, 어,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저런 그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짜기막한 그런 만화적인 구조로 이렇게 다시 어 각색한 작품들도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이 강릉 매화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웃음> 음,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버전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판소리로 불려지는 건 없어서 그냥 제가 소개하고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해구라는 학자가 정리해 놓은 그 정도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매화가 또는 강릉 매화 타령 매화전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거는 어, 강릉 부사 이제 지명이 여기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의의주말로 치면 도지사. 그게 강릉 부사거든요. 강릉 부사가 서울에 사는 친구로부터 한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부탁을 받느냐 내 아들이 상처를 했는데 재혼을 안 한다고 해 어, 제발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에게 마음을 좀 어, 돌려줘 재혼을 하라고 좀 그렇게 결심하게 마음을 돌려줘 이런 부탁을. 어, 그한담긴 편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제 강릉에 부산은 이제 친구의 부탁이니까 자기 친구 아들에게 이제 그런 그 특별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짜서 제공하는 거죠. 어떤 계획? 얘가 다시 여자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기세 기생들, 기녀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 뭐다 저기는 아니고 어,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마, 어, 기녀에게 이제 홀린 아들이 이제 나중에는 벌거벗은 어, 임금님이라는 우아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기자한테 올려서. 어, 이 가상의 세계라고 막그 기녀가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홀령이야. 우리는 홀령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보이지 않아.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알, 알몸으로 막 시장 거리에 가가지고 시장도 구경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진실 실체가 밝혀져가지고 함께 이제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데 보시면 뭐 이것도 약간은 배비장 타령과 좀 서로 공통적인 지점들이 있어요. 뭐 기녀가 출현해서뭐 이를테면 사대부 출신의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아주 골계미적인 이런 측면들에서 공통점도 있고 그런데 이 강릉 매화 타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통자도 있고 어, 희화화도 있지만 어떤 그 어, 조금 좋게 말해주자면 어, 건전한 삶 그리고 삶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좀 일깨워주려고 하는 주제의식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자꾸 다른 버튼을 눌러서 그다음에 이제 옹고집 타령 옹고집전은 어 요즘도 어린이 방송 보시나요 어린이 방송 혹시 육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손자 손녀가 보는 책 중에도 옹고집전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 옛날 이야기 중에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옹고집전 같은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 이를테면 가짜 진짜 옹고집하고 가짜 옹고집하고의 대립을 통해서 이제 그 보면은 어, 욕심만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라 뭐 이런 삶의 교훈을 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욕심 많고 고집 센 인물들을 우리가 아우 저 옹고집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의 이름 자체가 옹고집이에요. 그래서 보면 재밌게도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고집센 옹고집 이렇게 캐릭터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베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시주 좀 하세요라고 찾아온 막 중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놀부 붓지 않은 심술을 부리는 거죠.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이제 도승. 이 화가 나가지고 허수아비에게 도수를 다 부려요. 그래서 가짜 옹고집을 보내 어,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옹고집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마누라도 구별을 못하는 거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막 그러면서 벌어지는 옥신각취하면서 벌어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이이야기에 이제 주된 어. 어, 오늘날의 관점에서 또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뭐였을까 왜 이런 이야기 구조를 짰을까 이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아마도 조선 후기에 화폐경제가 굉장히 발달한다고 제가 첫 강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혈통은 굉장히 보잘것 없는데 돈이 많이 생긴 그런 갑부들이 서민 가부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러면 그런 서민 가부들이 옛 생각을 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안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민 가부인데 굉장히 성격도 나쁘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 아는 이런. 서민 당대, 그때에 출연했던 그런 서민 부자층들을 겨냥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옹고집전 아닐까, 옹고집 타령 아닐까, 이렇게 새겨봅니다. 자, 우리 이제 이야기가 한뭐 세네 가지 정도 남을 것 같네요. 자, 마저 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는 누구죠? 순놈, 꽝. 꽝 중에서 숲꽝을 장기라고 하고요. 우리 여기서 상식 코너도 아닌데, 뭐, 맞아 해보죠. 암꽝은 뭐라고 부르죠? 까투리. 까투리 사냥. 많이 들어보셨죠? 까투리라는 민요도 있잖아요. 남도 민요 중에. 그래서 암꽝은 까투리라고 하고, 이제 숲꽝을 우리가 이제 장기라고 불러왔는데, 여기는, 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사람이 나오지 않고, 동물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수군가하고 이 점에서 그래서 판소리 중에서 우화 그러니까 동물에게 인물의 성격을 부여해서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우화라고 장르적으로 말하잖아요. 문학에서 그런 것처럼 이 판소리에서는 수군가하고 이 장기타령이 바로 이제 우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쓰면 자치라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자취가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상가는 이제 서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현명한 까투리가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남편들도 아내 말안 듣듯이 이 남편인 숙겅이 말을 안 먹고 어그 콩을 먹습니다. 근데 암지혜로운 암껑은 저게 저게 믿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거는 덫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려 하는 거거든요. 뭐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막 이런 것처럼 공무도화가의 그런 대사처럼 여기서도 이제 암껑이 저거는 덫이에요. 먹지 마세요 하는데 결국 장기는 이렇게 어 말이지? 막 이렇게 허세 부리면서, 왜, 많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깨 딱 힘주고, 어? 무슨 말이 많어?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더잘 알아 이렇게 의시되면서, 그 콩을 먹다가 덫에 치어서 마침내 죽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주된 어, 줄거리고, 그 다음은 또 너무 재밌는 것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냥 그런 교훈이겠죠.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들어라. 신중하게 들어라. 뭐그 정도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끝났을 텐데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뒤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제 홀로 남겨진 까투리. 이 까투리를 어, 놓고서 이제 서로 까투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까투리에게 막구애하는 그런 여러 다른 습관들의 막그 다툼들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야기로 막 이어지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투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막 부리는 그런 다른 습관들의 굉장히 재미난 그런 어,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읽기에도 굉장히 재미난 한편의 우화적인 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뒷이야기 그러니까 그 어. 원래 본 남편이었던 장기가 죽고서 뒤에 이제 그 구애들을 버리는 다른 꽁들하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까투리의 모습이나 그리고 뭐 제갈을 개갈을 한다는 제갈을 하는 까투리를 두고서 당대의 여성들의 정조관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충고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 타자의 충고를 신중하게 새겨들어라. 너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너의 판단을 뭐 이런 주제의식으로도 이제, 어, 새겨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장기타령. 제가 이렇게 이미지 제시했듯이 이런 재미있는 동화로도 나와 있어요. 장기타령이 궁금하신 분은 장기전 요거 책 사서, 동화책 사서 보셔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왈자 타령입니다. 왈자 또는 무수기 타령, 이렇게도 부르는 것인데, 이것도 판소리로는 남아있지 않고, 또, 이제 아까 장기 타령이나 웅고집 타령, 또 가짜, 아, 뭐죠? 우리 강릉 매화 타령, 또는 그, 뭐죠? 배비장 타령, 이런 거는, 어, 동화집이나 또는 이제 가벼운 이제, 그 단편집으로, 전래 이야기, 단편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왈자 타령은 그렇게까지도 이제 완벽한 이야기가 전승이 되지 않았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제시하고 있는 어, 개우사라는 어, 좀 19세기의 문집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 판소리의 가사들을 이렇게 필사해 놓은 책입니다. 어, 그 개우사의 무수기 타령의 일부가 핵심적인 주거리 정도가 좀 정리되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이 왈자 타령의 배경은 서울입니다. 서울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은 그 도시의 뒷골목,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왈자타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돈은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돈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동을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의 타락, 어, 향락, 소비 향락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징징하는, <웃음> 그러니까 어, 징벌함으로써 그렇게 살아선 안 돼. 돈이 있건 없건 사람이란 사람 구실이란 이런 거야. 사람이란 어. 그 이렇게 돈이 있다고 소비 향락에만 찌들어서 살면 안 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제 징치를 하면서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여기에 굉장히 어 아까 도시의 뒷골목의 문화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왈자락 우리. 아 왈자라는 말은 20세기 넘어와서도 많이 썼습니다. 왈자가 뭐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건달의 왈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어, 요즘은 뭐 양아치, 뭐더 심하면 조폭, 뭐 이렇게도 부르지만 왈자라고 많이 불렀고 20세기까지도 어 많이 썼던 용어가 바로 왈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폭력배는 아니고 이렇게 건달처럼 또는 뭐 좋은 말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폭력액처럼. 이렇게 삶을 사 사람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들을 건전한 삶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왈자 타령입니다. 역시 기녀가 그것을 일 익혀준다는 거죠. 재밌죠 벌써 우리가 실전 체가 만나고 있는데 그 실전 체가에 기녀가 등장하는 것이 벌써 몇 번째죠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거 좀 이따 정리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의미 해석해 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짜 신선타령인데 가짜 신선타령도 사설과 소리가 이제 전하지가 잘안 와서 이제 보면 아까 그 왈자 타령. 같은 경우는 개우사에 뭐그 어느 정도 어 길이에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어 가짜 신선타령은 그것 인물이 이 어떻고 그 인물과 사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잘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18세기 사람 관우 그 사람이 남긴 관우이라는 책에 보면 우희를 바라보고 쓴 관람기가 관우가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서 아이 이야기는 어떤 어리석은 사내가 신선이 되려고 하는 허무백랑한 꿈을 꾸고 금강산이라는 산에 가 가지고 노승한테 어, 이제 신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노승이 복숭아와 술을 먹으면 신선이 돼. 그래서 그걸 구해 먹었다는 그러니까 뭐죠? 사기당한 거죠. 결국에 신선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신선이 된된줄안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막 속세에 내려와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막 신선 인체를 한 거죠. 근데 망신만 당하고만은 그래서 그런 이제 허무맹랑한 꿈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허무 맹랑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꾸짖음, 어, 그 굉장히 어, 무모한 거야. 라는 충고성의 이야기 구조가 바로 가짜 신선 타령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수경낭자전이라는 수경낭자 타령이라고도 부르고 수경낭자전이라고도 합니다만 요즘에 아마 그 실전된 최가 중에서 요즘에서 이제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좀 활용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수경낭자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에서도 좀 활용, 연극 분야에서도 수경낭자전 양자전을 새롭게 해석해서 이제 무대에 올린 작품들도 있고요, 또뭐 이야기도 있고, 어 창극으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창극 포스터에 있는 것을 이미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립극장에 올려졌던 수경 양자전인데 보시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계와 인간계가. 성계라고 하면 이제 신성계, 신들이 사는 신계, 성계, 이렇게 되겠죠. 그 인간계를 넘나드는 조선시대의 연애소설이다. 수경냉자전이 이렇게 하고 이것을 멜로창극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포스터의 내용이잖아요. 멜로창극, 멜로드라마, 슬픈 어, 어, 눈물, 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뭐 러브스토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판소리로 불려진 거는 굉장히 아주 짧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설로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었다고 해요. 그 줄거리의 중심은 이제 백성군이라는 한 인물이 백성군. 왠지 좀 지체가 있고 굉장히 멋진 이도령만큼이나 그런 인물이 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인물이 있는데 서당에서 책을 읽다가 깜빡 졸았는데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서 정말 선녀같은 아름다운 이제 여인을 만나서 선녀같은 게 아니라 선녀죠. 선녀인 수경을 만나서 그 여자가 바로 수경 낭자가 되는 거죠. 수경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판소리 명창들에 의해서 짧은 대목만 어떤 장면만 특화시킨 그런 대목들이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춘향전이나 뭐심청전처럼 완전한 이야기 구조로 다 노래화되지는 못했다가 박록주 명창이 제자죠. 박성희 명창도 얼마 전 이제 작고 하셨는데요. 어, 박성희 명창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수경낭자 타령의 완결성을 갖춘 판소리로 완성했다는 게이 박성희 명창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레파토리 경쟁이 없지 않아 요즘 판소리 창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수경낭자전을 자기의 독보적인 공연 레파토리로 삼는 그런 명창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어, 판소리 시대의 자화상 세 번째 시간에 준비한 편소리가된 12개의 이야기에 대한 소개는 뭐 아쉽지만 그래도 그 핵심적인 어, 줄거리 또는 뭐 등장인물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의식 이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쪽 요약해보자면 우리가 전승 오가는 뭐 내가 책으로 읽었든 소리로 들었든 아니 그냥 주어들었든 아니면 뭐 어린이들이 보는 인형극의 장르를 통해서 봤든 어느 정도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일이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실전 7가에 대해서는 좀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그 서로 각고다름이 좀 있어요. 제가 어 지난 시간에 신재호 이야기하면서 신재호가 남긴 업적 중에 주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판소리, 방대의 판소리로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의 레파토리를 집대성하고 그냥 모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뭐 했다고 했죠? 개작하고 윤색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사실은 어 전승 5가의 실전 7가의 내용들이 이렇게 흡수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흡수된 측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리한 사람들의 주제의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래는 굉장히 서민들의 언어와 서민들의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팬소리가 지식인의 관점에서 지식인의 미학으로 그리고 이것을 주되게 돈 주고 향유하는 좌상객 즉 양반 향유층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계작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서민들의 생생한 언어성 어, 생활성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승 오가 대전 실전 칠가를 딱 비교해 보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결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칠가에는 이렇게 어려운 어뭐 한문구, 한문업구, 식구 그다음에 뭐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국내적이고요. 국내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 그리고 살아있는 언어들이 많, 그리고 아주 생생한 감정 표현. 음, 이런 것들이 실전체가에는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것들을, 물론 이제 노래로는 안 불려지니까 눈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인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짜 만나자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 구조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웃음> 뛰어난 한 인물의 뛰어남 그리고 강요받는 윤리 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주제의식으로 담겨 있는 것들이 전승오가대의 실전체가에서 나타나는 별점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도사나 뛰어난 양반이나 잘난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천하게 여겨지는 그룹이 뭐 기녀랄지, 천출에 백정이랄지, 유랑민이랄지,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도리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자극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실전체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팬소리가 된, 즉, 음악이 된 이야기. 가지고 어, 여러분하고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일부 주제 판소리 시대의 자화상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판소리의 요람, 그러니까 판소리를 길러낸, 판소리를 젖먹이 시절부터 키워낸 그 요람이라고 삼을 수 있는 어, 조선 시대 의무게집단에 대해서 그리고 무게집단 이후 판소리 광대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시작하도록 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네 번째 만남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